이 부분 보시면은 백화 현상이라, 그래서, 이, 부분이 지금 하얗게 돼 있죠. 이거는 이제 음, 내부에서 지금 녹아서 이제 이렇게 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보시면은 까맣게 되는 이제 탄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대부분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가 녹아서 그러고요 음, 지금 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상이 없죠 뭐 녹은 것도 안 보이고 근데 이제 이런 백화 현상이 일어난 부분을 한번 볼까요 어떠세요? 내부는 지금 많이 녹아있죠. 지금, 이렇게 이제 갈색으로, 이렇게 갈색으로, 이제 군데군내 박혀있는 부분, 이게 이제 애쉬거든요. 이 애쉬를 빼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DPF를 떼서 약품으로 해든 장비로 해든 요거를 이제 빼내는 거죠.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애쉬라든가 탐매, 탄소 알갱이들.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면은 이 DPF 강제 재생을 위해서 이제 후분사를 통해서 강제 재생을 하는데 이 강제 재생 시에 이 내부에 열점들이 많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녹아 버리는 거죠, 네. 그래서 이제